왕따시켜? 너네 못됐다? 너는 너무해 너네 왜 둘이만 놀아? 타투 영화는? 타투 왜 왕따시켜? 왜 왕따 시키냐고 다 묻잖아. 내가 다 봤어. 너랑. 너랑. 타투 왕따 시켰지? 그래 지 타투 쩔어 도망갔잖아. 맞아 아니야. 왜 그랬어? <웃음> 왜 그랬어? 박수야. <웃음> <웃음> 왜 왕가장 있어? 응. 어. 우리 자서 대문을 해보자. 아빠 앉아봐. 앉아. 너왜 왕가장 있어? 엄지 왜 놀아? 꼼지 올라와봐. 너왜 형아랑 안 놀아? 너왜 타투 형아랑, 왜 타투 형아랑 안 놀아줘? 너 봐. 우리 사트 왕따라니까. 저기 흉터노라. 꽁뚜야왜타투리왕따시까 아니, 내가, 내가 말하고 있지 않았어? 어우, 백설아. 엄마 말하고 있잖아. 응? 얘들아. 앉아. 앉아. 앉아. 가 응. 앉아 앉으라고 했다 앉아 앉아 이리와 앉아 앉아 앉아, 앉아. 앉아. 앉아 아악! 이들 엄마 말을 그렇게 엄마. 어 얘들아! 얘들아! 앉아 봐. 아니! 아, 음. 아. 얘들아 엄마 너한 번만 들어봐줄래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알겠어, 공줄 게임. 야, 너네 궁금한 게 있는데. 혹시 이거 내가 왕따인 건가?